실수했다. <웃음> 땅을, 황금율 해병님. <웃음> 맵차 심하면은 네 그렇죠 비밀번호를 맞추지 않는 이상에서는 못 만나죠 근데 레벨 351 이후부터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보를 써도 못 만난다고요? 그거 플랫폼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면은 가끔 플랫폼도 똑같으, 똑같고 똑같 멀티 비밀번호도 맞췄는데 못 만나면은 그거는 운명이 아닌 겁니다 <웃음> 보통 못 만나면은 핫터풀이 앉거나 재부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통 사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쌍수목이 떡락해서 아니 뭐못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프가 필요하긴 했었어 한 끼가 패치가 있었어요 음이 고쳤구나 아 지금 고쳐진 게 아니고 확인은 됐다 했다구요 아일 안하네 쓰레기게 갈 <웃음> <가을. 웃음> 이놈들 그래도 때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길면은 좀 문제는 이, 있는 거는 맞거든요 대형 무기로 하면은 한대 간신히 때린다고요? 전작에 보면은 참기를 한번 참격을 한번 쓰고 두 번을 때릴 정도는 되는데 엘드닝이 넘어오면서 네, 확정적으로 한 대만 좀 때릴 수 있을 정도 참기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 의도는 참기를 한번 쓰고 한 대를 이제 때릴 수 있을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한 게 아닐까 라고 실드를 쳐줄 수 있겠네요 실드로 치라고요? 어. 허 무험하다 무험하다 <웃음> 까고 싶으면은 한한달 뒤에 까십시오 TC랑 함께 회차돌기? TC 버렸는데 TC? 그런 그런 자가 있었지 특정 구역 들어가면 멈춘다고요? 그거 해보셨어요? 파일 검사 해보셨어요? 무결성 검사면 n N가, 가한건다 치료가 돼 무결성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램이 부족하거나 디스크 용량이 부족한 걸 수도 있다고요? 아니 엘든 링은 그럴만해 왜냐? 중소이기 때문이지 전혀 의심하진 않아 그들은 중소이기 때문이다 아니 뭐프로미 신인 건 맞는데 중소는 중소인 거야 세이브 데이터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둘중 하나야 무결성 검사하거나 아니면 세이브 데이터를 좀 어떻게 해주거나 파일 또 잘못됐다고 확실히 스팀에 있는 무결성 검사는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게임 돌렸는데 안 돼가지고 무결성 돌려버리니까 잘 되더라고요 복도리 스킨 언제 내주냐 특정 장비 껴주면은 뭐 효과 있는 거뭐 그것까진 바라진 않거든요 외형만 좀 빨리 아꼭그 느낌이다 자차 있으신 분들 이제 악세사리 이것저것 달아주는 거그 느낌이야 세키로 스킨 그 이상 그 이하?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차피 토렌트 스킨 넣어봤자자 세키로급 정도만 내주면 됩니다 그 이상 그렇게 막 바라진 않아요 그저 욕심이야 얘네들한테 뭘더 바래 조용히 해 딱히 나 크게 바라지도 않아 되게 편안하네 좀 뜬금없긴 한데 혼자라서 그런가 딱히 그립진 않네요 너무하다니 지금까지 내 엉덩이를 그렇게 매착구채했 쓰면서 <웃음> 황금위키 트리가드 대방패 반사댐으로 잡은, 잡아본 적있냐고요 아니 애초에 그럴 생각보다는 얘를 어떻게 골려먹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 반사댐? 어 괜찮은데 반사댐이라 어차피 오늘 혼자 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보지마 이것들아 예이! <웃음> 수위는 강했다. 모건 님 부를 걸 괜히 아, 쩐에처럼 핵쟁이나 그런 거 들어오면은 이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목을 건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거 어때요? 나쁘지 않죠? <웃음> 이게 무슨 냄새지? 되게 좋은 생각 아닌가요, 이 정도면? 게임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 빡치라고 하는 거지 <웃음> 핵쟁이들한테는 얄짤없다이 말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하죠? 건기나 트리나 횃불도 수월할까요? 굳이 제가 항아리를 쓴 이유가 이제 건기나 이제 횃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쓰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 번개 맞았어 번개도 당겼네 아 역시 장군님인가 그러면은? 이거 쓸땐이신님 생각하면 되겠다 왜 이래! 세기로! 아시나 1문자 쓰니까 이신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전에 댓글 중에서 다크솔3 언제 하냐고 좀 미리 알려줄 수 있냐고 하시는데 다음 달 일정표 한번 짜봤거든요 근데 내가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계획을 두고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웃음> 항상 계획 없이 했었던 저라서 참 난감하더라고 제가 항상 일관성 있게 계획 없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저거요? 패링 데미지 있어요 1 0 있어요 1 0회차 기준으로 간혹 피 조금 남았을 때 패링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트리카다 까먹고 있었네 당신 시연을 음. 음. 너무 많이 받고 시연에 심취하지 말게 망각하게 돼버려 나처럼 말이지 인강 조각상이 필요하시군요 나가 깨다 나가 어디서 더러운 꿀냄새가 난다 하더라니 <웃음> 되네 이게 <야. 웃음> 이걸 피해? 조 으아 아으수했다 따흘 황금룰 해병님 내가 <웃음> 이거에 망했지 원래 이렇게 피했어야 되는데 저는 의외로 게임 하나로만 보지 이 게임을 만든 제작사라든가 이런 평가 같은 거 이제 평점 있죠? 이런 건잘안 봐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 작품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작가들이라든가 그런 거 찾아보면은 차라리 그런 걸안 찾아봤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소환하냐고요? 아니요. 나 오늘 술풀이라니까. 이딴 게 힐링? 아 왜? 남들은 힐링이 아닐지언정 나한테는 힐링이라고 <웃음> 언데드한테 힐링 기술 쓰면 오히려 데미지 들어간다고아 이런 진실을 알아보려군 없애버려겠어 <웃음> 진실에 도달해버렸고 서런 30, 서런곰이요? 아니 뭐 그냥 잡을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조커가 말했지 잘하는 게 있으면은 무료로 하지 말라고 말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걸지마 곰잡기 싫어 지금 오늘은 힐링이라고 그리고 꼴은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더럽다고 했잖아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어까 루트가 있는 인, 이제 있으면은 그만의 대비책이 필요한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건 거짓말인데 이거를 좀대비할 할수 있는 수가 너무 적다는 거지 솔직히 일대는 꼴보다 낫긴 하다고요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비교하지마. 내가 기분 나쁘니 뭐지? 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 고마운 게 도전까지 한다고 여러분들 도와주셨잖아요. 나 진짜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도전까지 깨지도 못했어.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명작이었던 게임들도 흑역사는 많았어요. 데빌메크라이도 2는 사람들이 질색을 하거든요. 나도 그러긴 하는데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 a c t u a l 어이습니다 어어. 어 이거 어떻게 크게 음식 쓸 때마다 무슨 생각 되냐면요. 가스레인지 불 켜는 거 같아. 오늘은 용왕 스페셜. 5년에서 기관측을 맞장 뜰수 있어 매우 어려우면은 나 벌집비자 됐는데 이거요 아냐 니무적 아니에요 그냥 매우 쉬움이에요 람보어 등장 다 죽여지마 다 갈아버리겠어 이간나쉐이끼들 돌겠네 아 진짜 나 이런거 정말 분위기는 참 좋은데 나 몇시간 했냐 이거 정말 같이 뛸시다 지금 늦지 않았을까? 퍼즐 많을 줄 몰랐어 재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게임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달콤 쌉싸름한 그때의 추억이여 오, 오, 오, 우 엄마가 둘이라 좋으시겠어 <웃음> 오, 오, <마>. 오, 오, 오, 오, 씨 <아이씨>, 잡혔어 <웃음> 제게 어... You possibly start climbing, please? Jesus! Oh, Sam! I right, climb up, I got you! Oh, my God! Oh, it's all muscle. That's what they all say. Come on, come on. Thank you! How the hell did you guys get out of that? You know, I'm just still figuring that out myself. And, uh, Asav went down with his train. Eh, well, couldn't have happened to a nicer guy. <sighs> <sighs> <sighs> oh, y o u look at that. I g o v